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길이가 60초 이하인 세로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과연 60초 이내의 가로 영상은 쇼츠 영상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광고가 보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수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